당대의 엄청난 거부 아브라함. 창세기 시띔골짜기 전투만 보아도 아브라함의 병력은 한 국가의 국력과 맞먹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력을 소유했으니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두가 짐작,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이삭. 오늘날의 웬만한 재벌 이세들은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죠. 왜냐하면 한 국가의 국력 그 자체를 상속받은 아들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재벌 3세나 다름없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쌍둥이형 에서와 경쟁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편애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을 편애하였으므로 우, 당연히 모든 재산은 에서가 상속받을 것으로밖에 는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잔꾀를 이용하여 장작권을 빼앗는 데 성공하였죠. 어느 날 사냥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에서는 매우 굶주렸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는 자신의 동생 야곱이 렌즈콩스프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곧 죽을 것 같은 자신의 형에게 파렴치하게 음식을 먹고 싶다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한 민족의 족장이 될수 있는 권리인 장작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다 죽어가는 형에게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는 서류를 서명을 해준다면 병원비를 대주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나 다름이 없었죠. 눈앞의 죽음과 삶, 두 갈래의 길에서 에서는 고민했습니다. 교활한 동생을 둔 형으로서 에서 역시 머리를 굴렸습니다. 당시 자신이 장작권을 말을 하여 넘긴다는 그런 말을 하여도 물질적인 거래의 증거도 없고 장자의 축복을 주는 계약 이행자인 아버지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모든 것이 구두로 진행되었기에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이전한다는 말이 아무 효력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는 콩스프를 먹고 삶을 얻게 되었으며 야곱은 당장의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명확한 증거도 없는 구두로 진행된 계약에 매우 기뻐하며 진정으로 장자가 된듯 하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병약해지자 이삭은 후계자인 장자를 위해 축복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할 계획이었기에 그에게 사냥을 하여 요리를 만들고 자신에게 대접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신이 후계자가 될 것임이 확정되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그의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자신뿐은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던 것이었죠. 에서가 후계자가 되길 반대하고 자신이 총애하는 아들 야곱이 후계자가 되어 족장이 되기를 바라였던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인 척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채므로 정식 후계자가 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아무 증거도 없는 구두로 진행된 에서와의 장작권 계약의 전과가 있는 야곱이었지만 이렇게 직접 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로채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이런 야곱의 걱정을 눈치챈 듯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이 모든 저주를 받을 테니 두려워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털을 흉내내기 위해 염소 털가죽을 붙이고 자신이 준비한 요리를 이삭에게 대접하여 그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바로 그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에게 굴복하는 엄청난 축복을 얻은 것이었죠. 죽기 직전인 눈먼 아버지를 속여 상속과 모든 축복을 가로챈 야곱.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아도 엄청난 죄를 저지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반인륜적 행위를 한 야곱은 장막 밖으로 나갔고 곧이어 에서가 들어와 아버지에게 요리를 대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야곱이 그를 속였음을 알아챘고 에서 또한 자신의 축복이, 장자권그 자체가 빼앗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아 수렁으로 끌어내린 동생, 그날 그에게는 동생의 이름이 그 무엇보다도 가증하게 느껴질 것이었습니다. 인생과 모든 재산을 빼앗긴 그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직 남은 축복이라도 있는지를 물었으나 돌아온 건 저주에 가까운 축복 즉 동생의 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절망하였습니다 분노와 절망 감정의 극한에 다다른 애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만류할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가 살아있기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곱을 죽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이 사건의 주동자인 야곱의 어머니이자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그를 그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킵니다. <웃음> 라반의 집은 그의 선조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이었습니다. 오,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죠. 그는 자신의 선조가 주를 만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하란으로 가나안 출신의 야곱은 다시 그의 선조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는 엄청난 시험을 겪은 적도 없는 그저 지식적으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야곱은 다시 신앙을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 선조의 길로 되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럴 의지나 그럴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야곱이 신앙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여정인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가는 길은 험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야곱의간 거리가 가나안의 남부부터 하란까지 이는 매우 먼 길이었죠. 더군다나 이곳은 당시 가나안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그 이전에 있던 가나안 칠족속이나 그렇게 도시나 성곽이 있는 그런 문명화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이었죠. 그리고 사막에 도사리고 있는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사라든지 전갈이라든지 도적들이라든지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방인 야곱에게 이집 밖의 모든 민족들이 적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원하는 모든 것을 잃은 에서와 달리 바랐던 모든 것을 얻은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을 위협에 놓인 야곱은 아버지와 작별을 구하고 하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는 여정 역시 죽는 거는 매한가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야곱은 분명히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형을 속여 이러한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엊그제까지 한 밥상에서 웃던 형제를 나의 적으로 돌려서 나에게 무슨 득이 된다고 그런 짓을 하였는가.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로 그 완벽한 재산이 넘쳐나는 집을 떠나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러하듯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잃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고 들짐승한테 사냥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뻔한 결말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그는 굶주리고 지친 상태에서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볼베개를 베고 누웠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 와서 자신을 끌고 가든, 약탈하든, 죽이든 더 비참해질 수는 없기에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의 후손 중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피해 생활하다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모세의 조상인 야곱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늘에 닿는 천사들의 계단을 본 것입니다. 그는 난생 처음 귀로만 듣고 머리로 상상만 하던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에 계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그는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마주한 하나님은 뜬금없이 그에게 그를 축복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세상 누구를 무서워해야 할까요? 칼을 의지하는 그의 형이나 광야의 도적들, 이빨을 드러낸 짐승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야후와 한분 하나님, 그가 함께 하신다니 그에게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감격스러운 만남을 이루고 난뒤 그곳의 이름을 베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림으로써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자의 처절한 간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하고 거래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거래나 계약이 아닌 간구이자 약속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자가 어찌 신과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비참한 자신을 살려주신다면 자신 역시 죽게 감사를 표하겠다고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뒤이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로하여금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자신과 동일한 성품의 소유자인 삼촌을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의 딸들 중 라헬을 야곱은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계약을 맺고 야곱은 7년을 죽도록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의 누이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에 분노하여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삼촌은 야곱의 삼촌답게 그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줄이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되받아쳤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원치 않는 재계약을 하게 되었고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되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야곱의 인생은 그나마 행복해 보였을 것입니다. 형으로부터 목숨을 구제받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이라는 영의 아버지를 얻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일함으로써 결혼하게 되었고 하지만 라헬과의 결혼 이후 그의 인생의 행복을 찾기는 거의 힘들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자식들을 낳는 반면 라헬은 자식이 없기에 아내들 간의 경쟁이 생기게 되었고 야곱은 각 아내들의 여종들과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반 밑에서 일하기에 그의 수입은 일정했을 것이나 그가 챙겨야 할 살림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늘어난 것이었죠. 야곱은 과거의 7년보다 더 지옥같은 6년을 보내어 라반을 위해 총 20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내들과 삼촌과 관련한 문제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의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다른 아내와 잠자리를 갖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10명 이상이나 되기에 아들들의 분쟁과 일탈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며 그것은 야곱, 야곱에게서 평안과 안식,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이 되리어 자신에게 몇 배나 크게 날라온 야곱. 이제 세상은 그의 발꿈치를 잡아 그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야곱에게 야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세상이 이토록 그를 괴롭히는지 그는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의 편은 존재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위해 삼촌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또 삼촌이 어떻게 자신을 이용할까 두렵고 걱정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삼촌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그간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라반에게 그는 제안하였습니다.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 이 같은 것이 내품싹시 되리이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 양떼가 물을 먹으러, 먹으러 올 때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를 낳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자유케 하시기 에해 돕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과 하나님께서 20년 전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자신의 편에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새끼를 뵐 때에는 개천에다가 양의 때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러한 가지를 두지 아니하므로 약한 양들은 라반의 소유로 머물게 강하고 품질이 좋은 양들만이 자신에되게끔 그리고 불어나게끔한 것이었습니다. 그간의 노고를 주께서 보상하심으로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대와 노비와 낙타와 낙이가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벌 3세에서 노숙자로 노숙자에서 삼촌의 노예로 삼촌의 노예에서 다시 부자이자 새로운 재벌 1세가 된 야곱은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라반을 뛰어넘는 부자가 되자 라반과 그의 종들은 그를 시기하고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라반이 그를 봄이 예전같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야곱을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물론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라반과 다시 마주하였으나 주의 은혜로 상황은 무마되었으며 그들은 서로 맹세를 맺고 분쟁을 멈추고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고난이 찾아왔지만 주의 은혜로 이제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야곱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인생이 이렇게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이 사건 뒤에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중 그는 필연적으로 에서가 거하는 땅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과를 하였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먼저 에서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의 사자들에게 에서가 자신을 살려만 준다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였죠. 하지만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시험이 예비되었듯이 사자들이 가져온 것은 에서가 400대군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에서는 기뻐 미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나온 동생이 제발로 돌아왔기에 그는 복수를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기 넘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예물을 많이 준비하여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먼저 가족들과 일행을 강 건너로 보내고 자신은 강가에 홀로 남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약복강가에 남아있었습니다. 걱정이 사무쳐 죽기를 바라는 심정의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와 그리고 그 결과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마주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고 그렇게 피하려다가 20년의 삶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그랬듯이 또다시 후회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그 시절 자신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가? 차라리 라반의 집에 조금만 더 오래 있었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가? 누구나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처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추악한 과거의 죄와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약복강가에서는 말입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는 야곱에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그가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였고 자신을 구원해 줄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와 야곱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형과의 악연을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살아서 20년간 자신의 죄로 못 만나게 된 혈육인 형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며 더 이상 쫓기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도망치고 남을 속이기만 하던 자신의 과거를 이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에게 매달리며 제발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죄된 과거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만이 자신의 죄된 과거를 죽임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끝내고 자신으로 하여금 형과의 만남에서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하실 분임을 야곱은 알았기에 힘겹게 매달렸습니다. 야곱의 간절함은 컸으나 그는 알수 없는 목적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손상시켰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밤새도록 야곱은 이 사람, 정체불명의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가 뜨려 하니 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곱에게 자신을 가게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못 간다며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룻밤 내내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가 찢어지는 고통에도 그를 붙잡아 못 가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야곱이었습니다. 이러던 와중 야곱과 시르마이는 갑자기 그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자 그는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였고 그를 축복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자신의 과거와 싸워 이겨낸 야곱의 아침은 새로운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며 에서에게로 고기를 숙인 채 나왔습니다. 분노에 찼던 에서의 마음은 야곱의 몰골을 보고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서의 앞에는 과거의 자신을 속인 교활하고 얍삽한 청년 야곱이 아닌 불쌍한 한 명의 노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의 경쟁. 자식들 간의 경쟁, 자식들의 일탈, 자신의 골수까지 빨아먹은 삼촌 고난으로 가득 찬 세월을 모두 겪은 야곱은 늙었고 지쳤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간밤의 씨름으로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쩔뚝거리며 자신에게 기어오는 매우 노쇠해져버리고 병약해진 동생을 보고 분노에서 슬픔으로 감정이 변하였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포옹하였습니다. 야곱은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어젯밤 자신의 과거를 쓰러뜨리니 자신을 죽이려던 형과의 만남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씨름 과정에서 자신이 절박하게 매달린 이가 자신을 친 덕분에 절름발이가 되었고 20년간 험한 삶을 보낸 덕에 외적으로 추해질 수 있었습니다. 연민을 불러오는 외모를 얻게 된 덕에 그는 형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20년의 세월은 모두 그가 약복강에서 그 자신의 과거를 쓰리, 쓰러뜨리기 위한 과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년 전 형을 속여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그는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장자권을 빼앗은 추악한 과거 야곱을 쓰러뜨리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장자였으나 에서를 주의자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정말로 죽었고 이제 세 사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자여서도 아니고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어서도 아닌 야곱 자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삶에서 직접 만나 경험하여 깨닫게 되는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야곱은 딸인 디나가 강간당하고 사랑하는 아내들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등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모두 겪게 되지만 성경은 그의 마지막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드렸느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결국은 그 역시 하늘에 기록된 명예의 전당인 믿음의 증인들의 명단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된 것이지요. 모태신앙으로 전해듣는 것으로만 알았던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래도 에서와는 다르게 늘 자신도 조부모와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늘의 장자권을 이어받기를 소망했던 야구. 그런 그의 소망에 응답하사 마침내 그를 만나 주시고 자신을 개시해 주신 하나님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광야에서 돌빼기를 베고 자며 죽음의 공포에 맞닥뜨려가며 그 순간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과 천국의 문 그것이 야곱의 영이 거듭난 순간이었으면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문을 통해 마침내 본향인 천국 도성에 하늘의 장자들로 입성하기까지는 그 이후에 오랜 세월 그 험난한 인생 여정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야 할 성경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고난은 영광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베들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한번 약복 강가에서의 시험에서 환도뼈가 부러져가며 이스라엘이 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마지막 숨을 애굽에서 거둘 때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역경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그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혈기와 자 자기의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화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겟세만에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를 본받아 마지막 때 환란기를 통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 거룩하고 성숙한 신부들로 성화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야슈아 마시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